안녕하세요, 연도입니다. 오늘 <웃음> 제가 어, 비노방울 소개해줄 건데요. 옛날에 비노방울 가지고 놀다가 혼난 적 있어요. 엄청 질질 분했어요. 집에서 갖고 놀아가지고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이제부터 함께 보시죠. 메시커, 아레나, 아레나. 헬리콥터 놀이 이제 재미없네 보라야 나도 생각만큼 재미는 없는 것 같아 우리 다른 거 하고 놀까? 어떤 거 할까? 음. 비누방울 놀이 오예 그런데 보라야 지금 밖에 너무 추워서 밖에서 비누방울 놀이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 세미도 없는데 집에서 하자 어, 그래도 될까? 괜찮아 괜찮아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어서 가서 해보자 알았어 오 어, 비누방울 놀이 기구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 뭐 가지고 놀까? 아 어, 우리 하나씩 골라보자 그래 좋아 우선 자동 버블건 그리고 이건 헬리콥터 비누방울 놀이 선풍기 비누방울 놀이 총 모양 비누방울 놀이 어 고민되네 어떤걸로 놀지 음난저있어 나는 선풍기 모양 네. 그럼 나는 이걸로 할래 총 모양 어, 그런데 하늘아 비누방울 용액이 없는거 같아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음... 우리가 만들면 되지 할아버지는 어릴 적에 나에게 말씀하셨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은 비누방울 용액을 직접 만들어볼거야 재료는 물과 주방세제 그리고 글리세린이 필요해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주방세제 150ml 그리고 글리세린 50ml 그리고 잘 저어주면 끝! 완성! 야! 내베선을 기가해! <웃음> 이제 우리 비누방울 놀이 빨리 하러 가자! 알았어! <웃음> 재밌겠다! <웃음> 와! 잘된다! 우와! 되게 잘나온다! 새미었나보다. 어어떡하지뭘 어떻게? 도망가자. 아 그래. 얘들아, 보라느라 어, 오 어, 이게 뭐야? 아니 이 녀석들, 또 인지경을 해놓고 도망을 갔네. 어휴 어디 갔어 이 녀석들. 말썽쟁이들 정말. 세미화가 <웃음> 빨리 풀려야 될 텐데. 그러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맞아 다음에 또 하자 하느라 오